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고 초보가 상급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초보왕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되들게 초보왕이 열심히 하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정말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이브리드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스윙,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가까이 서서 치기 가까이 서서 치기 이 가까이 서서 치는 이유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손이 정말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다니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었을 때 스윙이 업라이트하게 올라가게 되면 수직 스윙 이잖아요 되 수직 스윙이 되면 여기에서 방향성을 확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타겟 지향성을 확보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서서 쳤어요 그러면 이제는 답답해 죽겠어 좀 이제 내스윙대로 치고 싶어 점점점 이제 뒤로 물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공간 찾기 에서 넓혀 치기를 이제 해보게 될 텐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까이 서 치는 건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어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앞쪽 토 부분이 단다고 그랬죠 그럼 점점 점점 점 뒤로 물러 설수록 이 부분 이 부분은 멀어지니까 이제 손이 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퀘어 가장 이 아래 어 낮은 부분이 닿게 될 것이고 또더 누르게 되면 힐 쪽까지 이제 눌리게 되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놓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섰는데 이거 내가 어느정도 가이게 선지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잡았더니 토 부분이 잡혀 조금만 뒤로 물러서 가운데가 높이는 위, 놓여지는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는이 위치가 가장 잘 맞을 것 같지만 의외로 힐 쪽에 놓였을 때잘 맞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무래도 이 클럽 자체가 그뭐 스탠다드 로 맞췄다고 는 하지만 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키큰 사람들을 위해서 맞춰진 경향도 있기 때문에 뭐 아시안 스펙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안 스펙은 우리가 클럽 샤프트 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라이 각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 키에 따른 이 눕혀지는 이 각도를 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클럽에 따라서 딱 가운데다 놨을 때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저는 지금 굉장히 가운데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번쩍 들고 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 밀리긴 했지만 뭐 타겟 쪽으로 치는 게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서서 이토우 쪽에 앞부분에 닿던 것보다는 공이 조금 더 파워풀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번쩍 들고 타겟 보고 번쩍 들고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랬더니 워낙 이제 좁게 서서 쳤던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칠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 가까운데 편해.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또 위로 들고. 위로 들 수밖에 없지. 가까이 있었으니까 들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전편에 봤던 완전히 가까이 있었을 때보다 스윙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방향성도 훨씬 좋고 거리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윙이 수직 스윙의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 약간 플랫한 형태를 취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헤드스피드가 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놓고 가운데다 놨어요. 그리고 들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놓고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이 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 걸리면 멀리는 거지만 일관성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여러분들 편하게 서는 이 위치 그리고 힐 쪽이 닿아 있는 쫙 이제 늘어뜨렸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 바닥이 이렇게 닿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뭐 임팩트는 좋아 보이나, 방향성을 딱 보게 되면, 땡겨지고 밀리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놓여있는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숙여져 있으니까 뭐, 들썩들썩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는 방향성, 스퀘어로 놓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나는 파워가 더 필요한 사람이야? 그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 저는 골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냐면, 힘도 힘이지만 내가 주어진 공간 속에서 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타겟쪽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면서 휘두르는 능력을 갖다 이제 키우게 되는 건데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얼만큼 가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여기에서 토 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 있던 게 오늘은 똑바로 놓고 쳐보고 그럼 굉장히 그래도 가까이있었는 느낌이 들거예요 약간 힐 쪽에는 어우 편해 뭔가 늘어진 느낌 이런 느낌으로 쳤을 때 어떨 때가 이샷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느냐 그 점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드 레슨 페어웨이 우드 라든지 이 하이브리드 클럽을 제가 레슨 할때 그리고 그 필드에서 이제 레슨을 할 때는 좀 가까이 서서 치십시오 왜냐면 클럽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청휘청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티 위에 어차피 올려 있고 조금 실수를 해도 어느정도 커버가 되지만 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서 친다는 느낌으로 치라고 그래요왜 이렇게 숙여서 긴 채를 치다 보면 세게 치려고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향성 좋게 클럽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초보왕은 처음에 파워보다는 정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수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익숙해지면서 점점점 힘을 길러가는 그런 패턴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늘 뭐~ 롱아이언 가고 쇼다이언 가고 미드라이언 가고 뭐~ 웨치 가도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조여져 있는 느낌 내가 공간을 좁게 쓴다는 느낌 그리고 아껴 쓰는 공간을 갖다 넓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좁게 쓰는 그러한 골프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 패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역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이었습니다